네, 2월 20일 상향된 카오리의 설명 및 플레이 영상입니다. 카오리는 블록을 두번 쓰면 제1식 흑월을 사용하고 흑월이 치명타로 적에게 명중을 하면 이어서 제2식 흑섬, 그리고 데미지가 가장 센 제3식 즉 흑월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흑월이 치명타로 안뜨거나 도중에 공격이 끊어져 버리면 블록스가 상당히 심해요. 무기 옵션에서 치명타 확률을 챙기거나 조합에 치명타 확률 버퍼를 포함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카오리의 공격들은 전부 3체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후기의 바람셋을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플레이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블록은 체인 난사로 운영을 해주시고 첫 번째 레드가 시작함과 동시에 레미를 사용해서 공격을 다 때려넣어서 PRP를 빠르게 잘라줘야 합니다. 만약 공격이 빅나거나 패턴이 떠서 죽이지 못했다면 레미를 한번더 사용해서 넘어가주세요. 알리샤는 주변에 잡몹이 많기 때문에 후걸참을 뽑아내기가 쉬워서 레미가 없이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프레이아에게 가까워졌을 때 레미를 사용하시고 프레이아의 나무 공격에 대비해서 카우리에게 배합어프랑 여신의 보호를 붙여주세요. TRP에서 레미를 두번 썼다면 프레이아도 레미 없이 클리어해주세요. 마지막 보스는 입장하고 나서 블록을 털어주고 남은 레미를 모두 사용해서 계속 공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파오리의 딜이 정말 세지만 공격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상당히 대쭉날쭉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서 유동적으로 플레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